쌍방울이 후원하고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, 아태협이 함께 연 지난 2018년 11월 남북행사. 이곳에서 밀반입된 북한 그림들이 전시된 사실이 JTBC 뉴스룸 보도로 최근 알려졌습니다. 보도 뒤 아태협 관계자가 북한 그림들을 빼돌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.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이 불거진 뒤 안부수 아태협 회장은 잠적했고 검찰이 지난 9일 안 회장을 체포했습니다. 그리고 법원은 어젯밤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안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안 회장이 증거를 은폐하도록 직원들에게 시킨 혐의를 강조했습니다. 아태엽이 밀반입한 북한 그림을 몰래 옮기는 과정이 JTBC를 통해 전 국민에게 중계됐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겁니다. 안 회장은 수사에 대비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숨긴 걸로 조사됐습니다.